시장을 자꾸 예측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예측을 고집하려고 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는 점차 투기로 변질되었고 나는 주식 투자로 실패했다. 급락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최대 손실이 발생되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제대로 대처도 못했다. 그런 방법 따위 알려고 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30대 후반에 1억 2천만 원의 빚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연은 주식을 실패했던 과정이 아니다. 주식을 실패하고 나서 내가 시작했던 사업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세상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들이 가깝고도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힘든 삶이다. 나는 하객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다. 좋게 말해서 하객대행사업이지 각종 커뮤니티에 하객대행해준다고 글을 올리고 연락오는 대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다. 혼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수수료 떼서 당일 인건비 나눠주고 했던 일이라 사업이라 말하기도 뭐하다 어느 날 젊은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카페에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면서 상담이 들어왔었고 나는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객 대행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알량한 언어 포장까지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젊은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혹시 결혼 항액 대행 의뢰로 전화 주신 게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아빠 대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시는 것이었다. 왜 조용히 들으며 머뭇머뭇하였는지 바로 느낌이 왔다. 평일 의뢰권이었고 원하는 나이 연령대가 나랑 비슷하여 바로 승인하였다. 그런데 아빠 대행은 나 또한 처음이었고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난감하긴 했다. 젊은 여자는 아이와 하루만 놀아주면 된다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아빠 대행이라는 것이 운동회나 유치원 행사와 같은 외부로부터 아빠가 없는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 진행하는 의뢰로 알고 있는데 아이와 놀아달라는 점과 집으로 오라는 점이 비심쩍었다. 하지만 내게도 돈이 필요했고 하루라도 일을 하러 다녀야 했다. 방문 당일 의뢰인의집 앞으로 가 배를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모녀가 하얀 원피스로 커플룩을 맞춰 입고 나를 맞이하였다. 여자아이는 다섯 살이었다. 젊은 여자는 나보다 세 살이 어렸고 당연히 여자아이는 처음 보는 아저씨를 보자 뒷걸음질을 쳤다. 젊은 여자는 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 맞지 사진이랑 똑같잖아 인사해야지 어서 그 말을 들은 딸 아이는 젊은 여자의 뒤에 숨어서 몸을 배에 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 또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포옹을 하는 것이었다. 비행기 타고 온다고 고생 많았지 얼른 밥부터 먹자. 젊은 여자의 친근한 말투와 포옹의 아이도 아빠라고 느껴졌는지 가만히 서 있던 내게 와서 다리를 꼭 껴안는 것이었다. 애인 대행 같은 건 관심도 없었으며 이런 역할 대행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당황만 하고 있었다. 오기전까지만 해도 동네 삼촌 느낌으로 즐겁게 놀다가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야 했다. 정말 이 젊은 여자도 대책이 없어 보였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았던 이 여자는 신분이 보증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어쩌려고 저 어린 딸아이와 단둘이 있는 집에 남자를 들어서 아빠 행세를 의뢰한 건지 마음이 불편했다. 얼른 들어와. 여기 일단 쇼파에 앉아봐. 머릿속으로 생각 정리를 하고 있을 땐 이미 딸아이가 재롱 잔치 때 배웠던 춤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떨리는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띄면서 억지스러운 박수를 치며 맑고 순수한 딸아이의 눈동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식탁에 밥이 다 차려져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잠깐 아빠 짐좀 풀어놓는다고 하며 젊은 여자를 붙잡고 안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지금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그냥 하루 단순하게 놀아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빠 역할로 놀이 개념으로 왔는데 나중에 후폭풍은 생각 안 하세요? 젊은 여자는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 차올랐다. 나도 이일에 대해서 의료자의 사연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영혼 없이 아이와 놀아주고 일당만 받아가면 된다는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있어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 딸아이의 순수하고 큰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 씻겨지지 않을 상처를 생판 모르는 내가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젊은 여자는 내게 설명을 해줬다. 아이의 아빠는 현재 징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출소를 하려면 2년이 남았는데 매일 찾던 아빠를 보여주지 못하는 핑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자꾸 똑똑해지고 영리해져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챌 것만 같아 이렇게라도 한 번만 보여주고 다시 아빠는 해외에 일하러 가야 된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벌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아이의 실망감은 어떻게 할 거냐며 말했고 젊은 여자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같이 밥 먹고 집 앞에 공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신비 아파트도 함께 보면서 놀았다 사진에서 보여주던 친아빠와 전혀 닮지 않았던 나였지만 연신 달려들고 폭포해주던 아이를 밀쳐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딸 아이에게 아빠가 오면 뭐가 하고 싶었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답들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한다든지 장난감 사달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이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와 거실에 우스스 쏟았다. 퍼즐이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퍼즐이 세개나 있었다. 이거는 딱 봐도 약속된 시간에 오바되는 것이었다. 젊은 여자를 보니 그저 미소만 짓는다. 나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와 퍼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개의 퍼즐이 맞춰지고두 번째 퍼즐이 중간쯤 맞춰질 때쯤 아이가 천천히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갔다 올 때까지 잠깐 쉬라고 한다. 나도 두 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피고는 곡소리를 내며 트레칭좀 하였다. 아이는 다시 내게 돌아와서는 뽀뽀를 한번 하고 활짝 웃는다. 이제 됐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세 번째 퍼즐이 거의 다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다섯 개가 부족했다. 아이에게 퍼즐이 없어져서 못 끝난다고 하니 끝날 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만 한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가 화장실 간다고 할때 퍼즐 조각 다섯 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모르는 척하기에는 내가 이 집을 나갈 수가 없었다. 아이도 우물쭈물 혼잣말만 하고 있고 아이 엄마도 식탁에 앉아서 그런 딸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었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화장실로 가서 숨겨놓은 퍼즐 조각 5개를 가지고 와 최대한 천천히 맞추면서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진짜 빨리 끝내고 와서 사랑하는 우리 딸 옆에서 안 떨어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는데 내 손에는 변봉투가 들려져 있었다. 돈을 벌었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보다 속이 더 답답했다. 아직까지도 아이의그 슬픈 눈물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다섯 살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정말 흐릿하다. 기억이 잘안 나던 그 다섯 살. 그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